음. 자 여러분 총점은 총점은 아마 중간중간에 집계하고 계셔가지고 아마 이제 끝나고 디스코드로 올려주실 거예요 총점은 그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마 지금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헝그리클랜이 두판다 우승하셨잖아요? 그죠 음. 자 팔로우 감사합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그못해드려 죄송해요 불러드리고 이랬어야 됐는데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헝그리... 어... 헝그리 2팀 그죠 지금 마미마스터 에이마스터님이랑 킬러레드님 쪽이 지금 1등 3등 했어요 그쵸? 그러면 지금 헝그리 2팀이 지금 점수가 1위로 달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아마 사피님이 어, 2등했기, 1등했기 때문에 또 1, 2위가 이렇게 헝그리 클랜이 가져오게 됐죠. 어, 여러분들 아이들이 지금 1팀이 팀잘 1팀 기억해 놓고 계시다가 어... <웃음> 죽이시기 바랍니다. <웃음> 알죠, 여러분들 이두분 만남 죽이시라고요. 예, 죽여야지. 아시죠, 너무 세워내 하지 마시고. 자, 사녹은 우리 금방금방 끝납니다, 여러분들. 자, 사녹 뭐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사녹 뭐 설명할 게 있나요? 모든 맵이 다 구석구석, 맵 어디 어디 다 알고 계시는 분들. 자, 우리 사녹 가보도록 하죠. 어, 시작하자마자 핫하게 떨어지는 사녹. 자, 이퀄리티 쌈미 가시고, XII가 지금 나감이랑 인스 가시는 것 같고, 자 파이난에 지금 두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이퀄리티랑 XII 자 오히려 위쪽도 많이 가시네요 지금 우측에 칸퐁에 지금 어 이게 에임마스터 리얼클랜 자 리얼클랜이 이기길 바랍니다 자 이퀀 가시고 자 파이난에 두팀 떨어졌죠? 지금 XII 자 이퀄리티 자 오늘 이퀄리티 1팀의 모습을 많이 못본것 같아서 조금 이제 좀 우리 3라운드는 많이 못본 분들을 위주로 제가 영상을 잡아볼게요 자 역시 산옥은 언제나 느끼는건데 못본 장면이 많을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서운하지 마시고 자 시작하자마자 쏘는 GL4 아이 분의 아까 모습이 좋았는데 자 썸네일 제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님 싸우고 있고 자 위쪽에 지금 벌써 지금 교전하나요 지금 파라에 들어와 있는 루미님이 리얼클렌, 마이스테로 또 <웃음> 마이스테로에요 <웃음> 마이스테로가 지금 다운됐죠? 어, 마이스테로 먼저 어, 사망되는 모습입니다 자, 자기장은 왼쪽에 돼 있어서 어... 균등하게 있는 것 같아요 위치는 파이난은 그렇게 싸움이 먼저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 자, 교전 장소를 조금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기장 안쪽으로 소속들이 이동하고 있죠? 자, 흰팔바 쪽으로 강을 건너고 있는 어.. 이퀄리티팀 오늘 이퀄리티팀을 보지를 못했어요 지금 처음 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세림 <웃음> 제너럴님 어 제가 아까 차고 화면에 비비빅님만 남아서 차고 비비빅님만 남아요 여러분들 어, 이번 판은 좀꼭 생존하셔서 어, 끝까지 좀 카메라에 많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비비빅님만 제가 죽은 걸 봐가지고 <웃음> 어, 다른 분들도 꼭 살아남았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 드는 순간 지금 피그님이 위쪽에 있고 자, 비그님이 그쪽으로 가진 않고 지금 쭉 돌아서 제너럴님이 있는 쪽으로 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딱 행원님이 구하고 있죠? 혜윤이 지금 가야되는데 위험한 위치이죠? 이렇게 가면 x i 마스터가 역시 봐주진 않습니다 자, 땡겨들어오고 있는 XII 자 푸쉬하는데요 지금 자 백업을 와야되는데 안오..안오고있는건가요? 자 2대1 싸움 자 술탄 맞진 않았습니다 일단 조심해야돼요 아, 다행히 아직 들어오지는 않는 술탄 자 푸쉬..푸쉬하고있는 푸시, 자 반대편에서 자 탱커님이 당했어요 싸이갑니다 지금 자 XII 자, 아, 좋은 푸싱 아, 바깥쪽으로 빠지신 것 같죠? 자용이 지금 바깥쪽으로 나와서 슬탄 던졌어요 어, 아, 이렇게 되면 지금 자, 아, 싸이가 믿을 거 싸이가! 싸이가! 자, 아,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여기 어 지금 이렇게 되면 싸이가 된게 지금 신의 한수가 됐죠? 자 어, 역시 근접전의 싸이가 자 어, 와우 자 훌륭한 플레이 보이즈는 오하이 예. 지금 북한은 지금 한게 없는 것 같은데요? <웃음> 지금 <웃음> 지금 혼자 다 하셨고 지금 북한은 지금 뭐 어, 파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승리해서 가는 XAI 1팀 자 좋죠 늦은 순간 잠시 대기가 손님을 하고 팔로 잡았죠 자 이렇게 되면 3대3인데요 자리는 지금 이퀄리티가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살릴 수 없는 것 같죠 위치가 자, 류미님이 안쪽까지 들어오면 살릴 수 있는데 마무리를 하지는 않는 것 같죠? 자, 뒤쪽에서 포탑 잘 써줬습니다. 들어올 때까지 자, 서로 팀 살리는 선택을 하고 있는 자, 헝거리 3팀과 아이고, 반대쪽에서 지금! 반대쪽에서! 반대쪽에서 풀시려고 했던 리얼 1팀 자 류미님이 다운이 됐는데 나름 좀잘 데뷔를 했으면, 자 근데 피그가, 피그가, 피그가 뒤에서! 자, 피그가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자, 일어났어 피그 지금, 깜짝 놀랐어요 <웃음> 자, 피그 지금 피가! 오, 깜짝 놀랐죠? 자, 지금. 자 피그 지금 지금 점프팀에서 지금 씩업했을 거예요 지금 자, 뒤쪽 빠지고 있는 안찍으면 죽었습니다 방금 이기에 있는 킹철진이 지금 놓아주질 않아요 반면에 지금 힘든 위치에 있는 잠시대기 위쪽에 아, 피그가 있는 걸 알아서 잠시대기님도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럼 이팀 여기서 지금 네팀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 짧은 작은 곳에 자 이렇게 되면은 뒤쪽에서 들어온 킹척진의 리얼팀 나쁘진 않죠 그러나 이쪽이 이지영이 아시겠지만 돌벽이 많아서 먼저 푸싱해서 들어가기는 또 쉽지 않은 위치에요 자 말씀 중간 킹척진 자 뒤쪽에서 들어오는 킹척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잠시대기님이 위치는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죠 자자 <웃음> 응원합니다 이번 판은 제가 이퀄리티 이팀 응원해 볼게요 자, 이퀄리티 팀에 살아남길 바랍니다 자, 어부지리로 어쨌든 집에 있어서 자, 두 팀이 교전을 하게 됐죠? 이렇게 되면 끝! 아, 유제이님 피가 지금 거의 바닥이에요 일단 다행히 수산 맞지 않는 유제이 자, 지금 헝그리 3팀의 희망입니다 유제이 지금 위치가 병사면으로만 이용하고 있는 지금 위치고 잘못하면은 뒤쪽에서도 맞을만한 위치에요 그러나 잘 숨어있는 유제이 아 유제이 잘 숨어 있었지만 마스테로가 마이스잘 잡고 어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퀄리티 이팀이 괜찮죠? 자 아래쪽도 엄청난 교전 캡틴원님이 지금 양각인가요? 캡틴님은 보죠 엄청난 교전이 일어나고 있는 자 지금 저쪽에서 한거리가 지금 안쪽에 들어오는 감클랜 마무리하면서 정리했는데주혜클랜 이렇게 살게 됐어요 자, 이게 1,2팀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이이두 팀의 대결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우리 자, 이 판에 이두 팀이 어떻게 될런지 자, 킬러레드가 다운시켰고 자, 아직까지는 지금 메인마스터님 쪽이 점수가 높기 때문에 쌉제님좀 응원해 보도록 할게요 자 태민판 지금 반대에 있는 엑사이아한테두었어요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들어옵니다 다리 다 건넜어요 지금 그래서 그러나 앞쪽에도 있기 때문에 자 쉽지 않죠? 자 여기서 분수령입니다 지금 한글이 팀 자 한글이 이 팀의 운명 자 킬러 레드가 지금 반대쪽에서 뚫고 들어왔어요 자 그러나 지금 왼쪽에 있는걸 또 알죠? 자 쌉제이가 지금 분명히 알았을겁니다 어 쌉제이 지금 쏴야되는데요 총자 쌉제이 쌉제이 건너가기가 어려워요 킬러 레드 자 쌉제이를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정리 들어왔는데 반대쪽에 지금 있어서 자, 푸싱하기는 쉽지 않죠? 자, 에임마스터 술탄을 한명 챙기고 저는 에임마스터님 좋습니다 자, 쌉제이가 지금 반대편에 있는 게 아, 지금 오히려 이 자리를 지키고 있던 쌉제이가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죠? 아, 역시, 포탑이 중요하다는 거. 그러나 자기장에 여롭지 않습니다, 쌉제이도. 지금 뒤쪽에, 쌉제이가 가기 어려운 건, 뒤쪽에 지금, GR3팀이 있기 때문에, 자, 쌉제이도 선택을 잘해야 돼요. 자, 쌉제이 어렵습니다. 아, 지금 쌉, 지금. <웃음> 왜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지금 자 왼쪽에 지켜보고 하겠죠 플레이 자 존버 자사베 마지막에 잘했는데요 자 마지막에 자 그러나 지금 쉽지 않아요 여기도 지금 메인 마스터님 정도만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 위기 자 이쪽은 이쪽도 한번 보죠 지금 감삼팀 감삼팀 다 살아 들어왔죠? 지금 아 비누 자 아, 비누님 먼저 자리잡고 아래쪽에 홍기님이 다 견제하면서 내려오네요 지금 홍기님 말고는 다 위쪽에 먼저 자리를 잡으러 간것 같습니다 자 에임마스터님 떨어졌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1,2라운드 1,2팀 둘다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 점수가 없겠죠? 지금 1,2,3,4,6팀 남았기 때문에 자 두팀 다 점수가 없습니다 자 3,4라운드 재밌게 돌아가네요 지금 자 아, 이제부터 분수령입니다 여러분들 자 2팀 지금 좋아요 이퀄리티 2팀 자 이퀄리티 2팀이 페이드웨이 떨어뜨리고 자 이렇게 되면 1,2팀 다 떨어집니다 지금 한옥에서 분수령이에요 아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퀄리티팀 자리 자 이렇게 되면 감팀이 지금 감팀이 감호팀 감호팀이 지금 올라왔어요 자 지금 저 아래쪽에 있는건 GL3팀인데 감삼팀이 보내주지 않습니다 감삼팀 좋은데요 먼저 자리잡고 두 분이 자리잡고 두 분이 푸시하면서 내려가는 모습 견제하면서 자, 홍기님과 감류님이 견제하면서 내려갑니다 자, 가까이 다가가면 위험해요, 지금 우진것 같죠? 자, 성강아무로 컨트롤하는 감류 아, 어, 성강 <웃음> 자, 고통받는? 고통받는 감류 자, 고통받는 감류! 자, 고통받아요 지금 고통받지만 컨트롤 잘합니다 지금 자, 어, 홍기! 홍기 위쪽에서 잘 봐줬죠? 포탑? 자... 어, 보통 받았던 감류가 이킬를 챙겨갑니다 지금 그냐면 지금 포크페이스님 지금 못볼 못 수도 있는데요 지금? 포크페이스... 아 위치가 좀 쉽지 않죠? 포크페이스 지금? 자 홍기가! 홍기가 이렇게 포탑을 잘써 줍니다. 와, 홍기 님몇개 챙긴 거죠, 지금? 혼자 지금 다한거 같은데요. 저, 다한거 같은데요. 자, 지금 감삼 팀 오늘 지금 감삼 팀또 왼쪽 견제하러 갑니다. 자, 왼쪽에 들어오고 있는 건 지금 XII. 자, XII 위치 확인 못 했죠? 자, 홍기. 홍기 이렇게 허무하게 허무하게 죽나요? 자 그러나 들어와야되는데 비누가 비누가 보내지 않습니다 비누가 자 도브도브 도브 벌써 5킬이에요 자 푸시 잘해서 마중 기다리고 있었죠 지금 자 언덕에서 내려와야되는 XAI가 내려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는플레이 감요 지금 자파밍하고자 아군 싸우고 있는데 지금 파밍하고 있죠? 자 좋은 플레이예요 자 도부가 지금 엄청난 플레이를 해서 마중에서 마무리하는 모습. 어 이렇게 되면은 감호 감호 팀이 지금 이번 사독 셉니다 감 클랜. 자술탄잘 들어갔는데요 술탄 자, 아, 저 정도 맞아야 되는데 자 반면에 코리아 잘 피했습니다. 나 아, 자기장 지금 감호가 보내주질 않아요. 자아깝습니다자 아, 아깝습니다 코리아 아 이렇게 되면 감호가 쭉쭉 땡겨서 들어올 수 있고 자 제가 오늘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퀄리티 팀 응원해봅니다 어 존보에서 이제 지, 진짜 싸움을 할 때가 됐어요 이퀄리티 팀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다설 지금 자 쏠만하죠? 자 다설 자큐비우또 놀랐어요 지금 자, 유유 놀랐습니다, 지금. <웃음> 자, 쪽이 다 터졌죠? 자, 그러나 위치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퀄리티 2팀 위치가 좋은 것 같아요. 자, 역시 아래,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클린이 좀 유리하기 때문에. 자, 다음 자기장에 따라서도 지금 자기장에 지금 이퀄리티 2팀의 위치를. 어, 좋습니다. 다설. 다설 아까 잘못 쏘던데 지금 좋습니다. 모습. 자, 반대 지금. 자, 이렇게 되면 양각이죠? 지금, 감, 감삼팀 잘 들어왔는데, 자, 양각 맞아서, 자, 어, 어렵게 됐죠? 자, 나설이 도구를 정리하고, 자, 그래도 감호팀이, 왼쪽 지금 나뭇길 잘 사용하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유리합니다. 지금, 드디어 이퀄리티 팀이 드디어, 비비비게 한을 풀 것인가? 자, 자기장 오른쪽 능선먹는 팀이 이깁니다 이거는 자, 이 라인 잡는게 제일 중요해요 자, 좀더 올라와야겠죠? 자, 올라와도 되는데 자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오른쪽에 돌고 있는 지금 비비빅 비비빅이 지금 오른쪽 소리 들었을까요? 자, 오른쪽 소리 들었습니다 비비빅 소리들은 비비빅 맞죠? 자, 비비빅 잡았.. 자 앞에 잡혔어요 지금 자, 지금 자, 역시 포탑 싸움 포탑이 중요하다는 걸 자, 다설 피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2대2, 대2인가요 2대 지금 베이지 8 살리고 있는 못살리는 것 같습니다 자.. 아, 자기장 줄어들고 있는데 자 아, 아직까지는 아 조금 너무 아래쪽에 있는..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자 그래도 아래쪽에 있는 팀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 왼쪽 돌고 있는 라이 문수령일 것 같은데요 라이 아 왼쪽 잘 돌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 감호팀 감모팀이 1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